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키 입니다.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물밀듯이 등장하는데요. 자전거를 사고 싶어도 재고가 없어서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자전거 출시 소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전기자전거 차종 두 가지와 새 제품 같은 중고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디한 디자인의 새로운 자전거 선글라스 신제품 한가지 준비했으니까 점프농농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먼저 가장 핫한 아이템이죠. 접이식 전기자전거 출시 소식입니다. 국내 자전거 브랜드인 엘파마가 최근에 출시한 스키드라는 이름의 자전거고요 도심형 접이식 미니벨로 타입 입니다. 현재 도심형 전기자전거는 구매하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서 구매가 어렵다는 걸 다들 알고 있고 댓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스펙과 가격을 갖추고 구매도 가능한 신제품이 있어서 소개 합니다. 디자인은 그냥전냥 합니다.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하고요 승차감이나 핸들링도 표준입니다 굳이 덧붙이자면 같은 국내 브랜드인 삼천리 자전거의 팬텀 시리즈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정도입니다 괜찮다는 얘기죠 여기에 특별히 충격에 예민한 분들은 서스펜션을 추가 장착하시면 더욱 편안하겠군요 모터는 350와트입니다 일반적인 도심형 전기자전거에 탑재되는 250와트의 출력 파워도 도심에서 출퇴근하고 산책을 즐기기에 무난합니다 하지만 때론 높은 경사도를 오르고 불특정한 코스로 장시간 라이딩을 해야 할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짐을 실은 상태에서 긴 여정을 달리거나 북악 스카이웨이나 남산 정도는 무난하게 오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면 제격인 파워입니다. 하지만 페달링을 해야 전동이 발생되는 페달 어시스트 즉 파스 방식이라서 스로틀 방식을 찾는 분들은 스킵하셔야겠습니다. 배터리는 믿고 사용하는 LG 배터리셀을 사용하고요. 전압 36V에 용량은 7 5 a 14A와 1 4페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전기자전거 구매정보영상 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용량일수록 사용시간이 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스펙에 나와있는 사용시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탑승 무게와 경사도와 노면 상태와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굳이 표기하자면 14A의 페 배터리를 탑재하고 평지에서 최소의 출력 파워로 설정했을 경우 약 80km 주행 가능합니다. 1 5 0트 모터에 36V 14A의 배터리가 결합된 정도면 부각 스카이 웨이 정도의 경사도를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오르는데 문제가 없어서 장시간 배달을 하시는 분들에게 고용량 배터리와 높은 파워모터를 추천합니다. 현재 출시 기념 할인 이벤트도 한다는데 아직 진행 중인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선글라스입니다. 헬멧 브랜드로 잘 알려진 카스크의 쿠라는 제품이고요. 대표 모델은 스펙트라와 데모스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렌즈의 크기가 엄청 크고 넓어졌습니다.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는데 조금 익숙하다고 느끼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언뜻 보기에 스키고글과 비슷한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보다는 유사품을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자전거 선글라스 좀 검색해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100%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처음에 로고를 보지 않고 새로운 쿠 선글라스를 보신다면 어? 이거 100%네? 할 정도입니다. 크고 넓은 와이드형 렌즈는 다양한 각도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먼지 그리고 태양광과 반사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넓은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한다 하지만 박진 디자인까지 매우 유사한 건참 재밌네요.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쿠의 가격이 조금 더저렴하고요 착용감은 쿠의 제품이 아시안형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렌즈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오히려 라이프스타일형의 선글라스와 비슷한 착용감이어서 그런지 밋밋하고 콧대가 낮은 얼굴형에도 잘 맞습니다. 렌즈는 칼 자이스의 렌즈를 사용합니다. 안경이나 선글라스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렌즈의 품질이다 보니 신뢰할 수 있는 국민 렌즈 브랜드인 자이스 렌즈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굴절률은 적은 편이고 가시광선 투과율은 색상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11%인 것과 23%인 것이 있습니다. 맑고 화창한 낮시간에 포장도로에서 주로 달린다면 23%의 투과율이 적당해 보이네요. 다음은 메리다의 전기자전거입니다. 최근에 출시한 e s i l e x plus라는 제품이고요. 장르는 그래블입니다. 그래블이라는 장르가 어색한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자갈이나 흙길 같은 코스에서도 속력을 즐기고 최적화된 주행을 할수 있는 자전거 장르입니다. 그래서 핸들바는 로드바이크의 드롭바 형태고요. 바퀴는 m t b 자전거처럼 거친 노면에서 접지력을 높일 수 있는 타이어가 탑재된 것이 특징입니다. 예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곳으로의 자전거 여행 을 즐기거나 포장도로와 제주도의 오름코스와 같은 곳을 오가는 분들 에게 유익한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전기자전거니까 모터와 배터리가 탑재되었는데요 외관만 보면 거의 티가 나지 않는 날씬한 로드바이크의 외형입니다. 무게는 정확히 재보지 않았지만 미니벨로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1 0 k g 중반대입니다. 전동 시스템은 마을전동 패키지가 탑재되었습니다. 모터는 뒷바퀴에 장착되는 후륜 모터 고요4 0 n m x35 플러스의 모터이고 배터리는 250W의 용량입니다. 배터리 용량이나 모터의 출력 파워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도심형 전기자전거에 적용되는 전동 시스템 정도죠. 하지만 구동계가 그래블 라이딩에 최적화된 시마노 GRX 크랭크와 42T짜리 스프라켓이 탑재되어서 다양한 경사도를 소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처럼 이 사일렉스 플러스는 고난이도와 장거리 코스에서의 즐거운 라이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동 시스템을 탑재한 것으로 해석 됩니다. 가격은 3000유로 미만으로 출시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얼마에 책정될지 궁금해집니다. 아마 비슷하겠죠? 다음은 중고 자전거 거래 사이트 소식입니다. 댓글에서 몇몇 분들이 자전거 구매가 힘들다고 대형 판매점을 알려달라는 분도 계시고 주변에서는 중고라도 사고 싶은데 제대로 된걸 찾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꽤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그나마 믿고 살수 있는 중고 판매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광고 아니고요 선택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소개하려는 곳은 중고 자전거 거래 서비스로 출범한 라이트 브라더스라는 회사입니다. 운영 시스템은 유명한 중고 자동 차 거래점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매입이나 위탁 판매를 원하는 일반 소비자를 통해 유입된 중고 자전거를 라이트 브라더스가 점검한 뒤에 다시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요. 다른 점은 바로 점검 정비 파트입니다. 자사가 보유한 전문 장비 시설과 전문 인력을 통해 정밀검사와 세부 정비를 실시하는데요. 가장 핵심인 것은 비파괴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 투과 검사를 통해서 눈으로 식별이 어려운 카본 프레임의 크랙 같은 작은 결함부터 수리현적까지 모두 찾아내는 건데요 일반인들은 결코 알수 없는 문제를 바로잡은 다음에 재판매를 하기 때문에 믿고 구입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전거 시세도 조회해보고 판매나 구매를 할수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시더군요. 하지만 위탁판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로드바이크와 m t b 하이브리드와 그래블바이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처럼 개인간 중고 직거래 플랫폼도 개설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흔적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빠른 정보 습득을 원하신다면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봄을 맞아 자전거 여행용품을 몇 가지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띠링띠링